ISTJ도 한번 로맨틱해지면 김러닝을 통해 종종 모드를 변경합니다. 이걸 주로 상대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최적화시켜서 활용합니다. 예를 들어 A인이 승진 심사에서 떨어져서 축 처져 있을 때 옆에서 안쓰러웠던 ISTJ는 퇴근길에 수제 초콜릿을 사서 줍니다. 평소에 수제 초콜릿은커녕 ABC 초콜릿조차 구매하지 않지만 A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. 물론 이 충동 구매 또한 비상금 계좌에서 지출한 것이므로 경제적 손실이 책정되진 않습니다. 이때 인이 조금 오버 액션해서 ISTJ에게 감동을 표시하 ISTJ는 속으로 스스로 칭찬하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. 오늘도 시 u l 주 a s h i changha j a s i yasagam s h a d a k a k j e y o n g s a n l n g h istj j w i i o n h n e u 다 i n g o h a s h i g l h t j world membership a g h vlog asmr dun t o benefit y l n l l su it s u b na d c h u